인상 깊었던 시간이나 부분이라 하면 은 저희가 그냥 한번 보고 웃어주면? 따라서 엄청 더 웃어주고 이 조색된 벽을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거에요 생각하니 모르겠습니다. 여러 감정이 되게 뒤집어서 웬만한 거에 다 촬영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, 설렘 부분도 있었지만 은 힘들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힘들지만 은그 힘든 거를 잊고 정말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어. 정 도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어요.